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낚시꾼들이 버리는 배도라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도라치라는 생선을 잡아서 한번 추미를 해볼건데 배도라치가 강원도에도 나오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돼요. 자 제주도로 가서 낚시를 할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구멍치기 낚시를 할겁니다. 요 구멍치기 낚시가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 바늘을 넣고 하는 낚시가 바로 구멍치기 낚시입니다. 자이렇게 해서 배도라치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주도로 갈건데 혼자 가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그러니까 맨날 곰팡이 분들한테 구라만친게 낚시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낚시 괜찮은 소재 있으면 또 하게 되네 괜찮죠?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 뭐야? 에이 거티산 사람이 있다고? 이발 렛끼야 <웃음> 뭐야 이랄끼야 이거 언제 샀어 그래도 하나는 사야지 여러분 <웃음>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서 무글 펜션 도착했는데 저 뭐야 엥? 누구시죠? 까만이 허스파이니 아니세요? 근데 너무 대충 그리시거든요 아니, 정성을 다했다고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까만이 스스로에서 묵으면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웃음> 거의 이제 내려놓으세요 창피해요 아, 알았어 <웃음> 자 여러분 오늘 구멍치기란 낚시를 할 건데 보면은 낚싯대가 일반 대나무죠 자 그랬습니다 간이로 이렇게 낚싯대를 만들어서 구멍치기를 할 건데 이 구멍치가 기 어떤 곳이냐 미처 물이 빠질 때못 나가는 물고기들을 요걸로 해가 지고 라삭라삭해서 바로 건져 버린 게 구멍치기 낚시입니다 자 이렇게 음, 셋이서 음.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몇 마리 잡으세요? 한번 하면 한 15마리 정도? 폴라, 솔종개, 두라치다근바리다근바리에서 어, 믿음 다 깨졌다. 뱃바이의다근바리라고배두라치가다근바리 네. 맛이 나고 예, 알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뢰요 이런 구멍이 있는 데 있죠? 까마님이저 가슴에 있는 거 저게 미끼입니다. 크릴 세우인데 저거를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고기들이 문다 그래요. 제 가슴 파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따갈게요 개초보라. 근데 뭐안 나오는데요? 형님 한 시간에 열 다섯 마리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잖아 우리 <웃음> 어, 뭐야? 뭐야? <웃음> 왜, 왜? 뿔소라다 뿔소라 <웃음>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뿔소라가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는 겁니다 라삭 오제 가버려 버려 버렸는데 잘 가버려, <웃음> 버려버렸데, 제가 잘 번... 가버려! <웃음> <웃음> 뿔소라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더라도 바로 방사인 해주세요 왜냐면 해녀분들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 바다에 저희 셋 밖에 없어가지 가지고요. 마스크 잠깐 내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옮겼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잔잔한데 까마님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세요. 지금 파분 지났다고. <웃음> 아,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낚시 못해서 통말 유튜버로 하신 거잖아요. <웃음> 와 이거 노가다인데. 한 10초 세고 니다 이오시 리발 안에. 이거 뭐예요? 근소 사통가아 그럼 꺼내 보세요. 어? 만져도 돼, 만져도 돼. 진짜로? 이거 만져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갬민순 달팽이라고 하는데 독이 있어요. 하나 <웃음> <웃음> 진짜 안 되겠네. 진짜 독이 있어요. <웃음>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만져도 돼요. 독 있는 부분만 안 하면 돼. 아마 만졌을 거예요. <웃음> 오! 진짜 잡았네? 콜라, 콜라. 오! 하플레이스야. 구멍 잘 찾으면 계속 나와요? 여기가. 이런 좁은데? 얘는 너무 작으니까 놔주셔야 돼요. 나가버려? <웃음> 나 입질 온다. 파도 아니에요? 빨리는 입질이 있었어요. 파도 나갈 때 빨리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전직 낚시 유튜버죠? 전직 아니에요? 현직이요. 통발이잖아. <웃음> <웃음> 오! 오, 오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진짜네. 야, 똑같이 볼락이죠? 네, 볼락이에요. 요것도 사이즈 작으니까. 나가버려? 자, 나가버려? 백발이에서 300이야. 찍기 금지입니다. <웃음> 마세이! 근데 30 친다는 소문 있던데. 55. <웃음> 이런 데가 좋은 데구나.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구멍만 보면은 다 넣고 있어, 지금. 왜다 그러지 않나? 아, 예시미견이 <웃음> <심익현이> 맞았군요. 아니, <웃음> 낚시할 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거. <웃음> 불소라 또 있다고? 진짜 이기또 있네 라가리 닿는 거 보이시죠? 이거 살려주세요 까마니 전문이자 불소라는 입치에 있으면 말라서 죽기 때문에 빨리 살려줘야 됩니다 아 말라주기 때문에 <웃음> <웃음> 더 넣어야 되는 거오 물었다 와. 또 그거군 로피볼라아 너무 작다 야이랬기야 <웃음> 엄마 가불러 엄마 가 <웃음> 입질이 타타 오는데 입질인지 아니면 파도 때문인지 모르고 어, 물었다 와 물었는데 가져갔어 가도가. 아니 아니 진짜 투둑 가도가. 아니 투둑 투둑 가도가. 리발렛기 둘아! 구멍이 붙기가 쉽지 않은데? 잘 넣으셔야죠. 넣었어, 넣었어. 아 역시! 열륜 다둥이 아빠! 낚시열륜 말한 건데? 네? 변태렛기! 아니, 다둥이! 익현님! 익현이 아니라고! 이거 <웃음> 자꾸 익현이라고! 아, 죄송해요. 미켄이죠, 미켄이. 여러분, 신미현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 큰데 오, 얘는? 조금씩 커진다고. 와, 대박이다! 금지체장 18cm인가? 18cm! 15, 아, 15안 되겠다. 그냥 애매하면 돼. 잘 가봐라 <웃음>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문어 아니야? 땡겨 땡겨 우와 뭐야 대박 대박 <웃음> 우와 문어였어 봤어? 인정? 와 인정 어, 역시 통발 <웃음> 유튜버 줘 그래, 오늘 8월 8일이기 때문에 금목이라서도건님이 알아서 힘들게 잡고 힘들게 살려줄 거예요 보세요 농구 아니야 농구? 잘하려. 아, 아. 저 이거 낚시 그만할래요 그 방아님 그만 언제 답해요 1시간 채워야지 뭐입질 <웃음> 어, 와요? 어 잡혔어 잡혔어 뭐야? 아이씨 못헌줄 알았네 이게 여러분 뭐냐면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거 먹었었어요 이걸 먹는다고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드셔보실래요? <웃음> 아니아니아니야 <웃음> 제대로 드셨네 거기 있을 것 같다 좋다 좋아 그거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왜>? 좋아. <웃음> 움직이죠 그러면 <웃음> 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이거 뭐예요? 얘가 개볼랑. 개볼랑 트리플 악세.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작으니까. 방송해줄게요. 네. 짜져버려. <웃음> 자, 그래도 여러분, 드디어 첫수했습니다. 배돌아씨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 구멍 무조건 있거든요. 쭈둑해, 쭈둑해. 아니구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 개볼락이네단아 개볼라. 말이야, 보건님 잘하시네. 유튜버라니까. 그럼 이제 통발만 잘하면 되겠다. <웃음> 뭐야? 왜룰알이 <루랄이>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웃음> 여기 풀 소라가 또 있네. 이거 진짜 같은데? 오, <웃음> 오, <여기 우와. 웃음> 뭐야 이게 진짜? 물수제비. 와,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대박! 뭐야? 뭐야? <웃음> 왜 그래요? 우와! 오,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오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있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애매한데 잠깐 열, 열, 열, 볼게요 열, 거2 열, c m 되거든 <웃음> <웃음> <웃음> 역시, 네. 미켄씨 동생. 이걸로 <웃음> 재본다고. 뭐. 아, 아, 아, 손으로. 이게 23이에요? 어, 딱 23cm. 아, 아 <웃음> 넘네, 넘네, 넘네. 3자 정도 되는 것같아요 <웃음> 여러분, 드디어 먹을만한 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진짜 우럭이다. 대박이다. 와, 놔둘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웃음> 죄송해요, 형님. 나도 모르게 진심 나와버렸네. 자, 여러 그래도 먹을만한 우럭 사이즈 이거 한 마리 잡아서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면 컨텐츠는 뽑잖아. 배드라치제 잡을 건데 못 잡을 것 같아요. 까마님 잘못한 거. 보건님이 훨씬 잘한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아, 어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었어요저여 <웃음> <웃음> 문어 문어 문어 내가 참문어문어확 당겨 확 당겨 얘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제 안해 나오는데? 대박 대박 어 바로 추베름 오. 바로 추베름 하면은 널컹널컹금어이금어이 아, 아, 아, 다시 놔줄게요 와 대박이다 와문어가 그냥 다니는구나 당생 잘가보고형 베드라치 좀 잡아줘 알았어 <웃음> 네저렇게 절대 못 잡을 거예요 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럭만 쳐먹을걸요 뭐야 뭐야 잡았다 베드라치 진짜 베드라치 와 길다란 거보이시죠와 보여주세요 <웃음> 오, 오, 오. 오, <웃음> 시미캔님 닮아가지고 그 넣는 게좀 다른 걸로 보이는데 살이 니어오 되게 단단하다 되게 단단하죠? 내꺼 같다 강직 아, 네 <웃음>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뼈. 어, 이거 잤잖아. 어. <웃음> 어, 제발, 제발, 제발. 아, 떨어뜨렸어. 내가 손으로 잡을게. 넘가만히 아. 아... 천천히 가세요. 놓쳤어요. 놓친 거 아니지. 여기 아래 있어 요 지금. 와, 뭐야? 꽉 꽉, 아 와, 우와, 가만히. <웃음> 들어가. 와, 당이다, 여러분. 클뻔했인데베드라치좀더 한번 뽑아볼게요. 어, 와, 잡았어.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 베드라치하고 있네. 갑자기 볼락을. 와, 오, 야, 안돼. 까먹님! 빡! 한발 잡은 거 있잖아. <웃음> 다행이다.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노림이네. 이거는 크게 보셔도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망세 <웃음> 다 걸려가지고. <웃음> 모짜르트 아니세요? 하하야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베드라씨 한마리 더 나왔어요 자, <웃음> 안에 빼버리고 쌀 좋다 쌀 좋다 경고벌이요 잡았어오 베드라씨 맛있어요 벌써 맛있어요 <웃음> 어. <웃음> 한마리 더 해볼까요 오케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로 일로와 일로 아, 일로, 일로. <웃음> 어? 안녕 <웃음> <웃음> 시민케님 잡아주세요 저희 잡았어 그거야 아주 쥬베르 우와 뭐야 개커개커야복고 들어가요 지금 5분마다 한 마리씩 나오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아니 나는 찍는 게더 재미있는데 아, <웃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또잡았어오 개나이스 깊이 들어간 거 봐요 지금 피딩 타임인가 봐오 진짜 엄청 깊이 들어갔다 닫아버려 와 대박 대박 요런 배돌아 차, 아이씨 빠지 빠지 아 <무료레> 넣어버려 <와>. 닫아버려 잠가버려 버는다지 <무료레> 오케이 자그러 제가 마지막으로 유종웨미를 아 유종웨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뭐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솔종개 이런 리바게 하 괜찮아 괜찮아 로안 물어 안안쏘요이나오 솔종기한테 미안하고 여러분 이제 철수할게요 배드라치 잡을 만큼 잡았어요 소종조감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려와와와와놈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 조자 여러분 그럼 바로 들고 가서 한번 추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라가리오리 들어가 구멍만 있으면 야, 다 들어가네 구멍만 네, 있으면 숨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와 얘한 마리 회 뜰까요 지금? 오케이 배드라치 손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머리랑 내장만 따면 돼요 머리는 어. 라삭 네? 라삭 사무라이 <웃음> 내장 있죠? 오, 오, 진짜 매끄러워. 어, 이거, 이거 뭐지? 핏대. 아. <웃음> 던져버려? 자, <웃음> 배라치 회는 반반만 딱 썰면 돼요.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시미캐님 라삭, 라삭 보고 라삭, 계십니다. 라삭. 라삭. 저기 왜 저래? 어? 어. 습관인 것 같아. 서브라이. <웃음> 여기서부터 바로 회가 들어가면 돼요. 껍질 안 벗기고요? 바로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오 진짜 엉망진창 같아요 아 그래? <웃음> 나사? <나도? 웃음> 자 이렇게 회다 완성됐는데 이게 까마니 말씀으로는 다근발이 맛이 난대요 진짜로 다근발이 맛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콕 찍어가지고 <웃음> 투베래 와, 회 맛있어. 외도라지 좋은 옛날에 구워서 먹었었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와, 회가 진짜네. 이 사람 진짜 표정인데 이거. 왜 어, 진짜 표정이지? 맨날 부라친 표정이 사람 같네. 추베르? 식감 장난 아니다. 식감이 장난이지. 아 <웃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어? <웃음> <뺏기기, 웃음> 제일 잘해. 뺏기겠어. 와... 소리 들려요? 어네롯같트요그 그 중에는 베도라치가 제일 맛있는 거같요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머지로는 요리를 할 건데 아직 어떤 요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음, 요리하죠? 자면서 생각하시죠 <웃음> 내일 봐요 라삭라삭 <라상라사>. 라삭삭 <웃음> 카메라 들이면 자동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럭이랑 베도라치 다섯 마리인가요아 다섯 6마리... 마리 먹었잖아요 아 뺏다 먹었지 미식하고 아, 아, 아, 아, 아. 있었는데 아 진짜로? 다시 해서. 어요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까망이 진짜 이상합니다 했어요? 아니, 아니. <웃음> 자, 어떻게 먹어볼까? 하면요 우럭은 이제 통튀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주베르! 자랑한 <웃음> <이렇게 하죠? 웃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럭은 통튀김으로 먹고, 배도라치 다섯 마리는 튀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는 튀김으로 하고, 세 마리는 추천. 마라, 마라 좋아하세요? 마라 좋아하세요? 오구님 마라 좋아하세요? 나 맵질인데? 마라 못 먹어요, 저 마라 먹겠습니다. 자, <웃음> 자, 그러면은 마라돌이 뱅뱅처럼 해서 슈데이를 빼보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잡아올리게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이게 색깔 왜? 뭐야 이거? 썩었어? 아 괜찮네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다고 <웃음> 괜찮다고 봐봐. <웃음> 아, <웃음> 아 괜찮아? 아 나가주세요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드셨네 페드로라치가 지금 아, 아. <웃음> 어 이거 마술인데? 요렇게 넣으면은 라가미로 나와버려 나..나와버려 <웃음> 괜히 했다 리발 저 맥지 <웃음> 안돼 <자>, 안돼 <웃음> 보자마자 안돼 <웃음> 자 여러분 요리하기 전에 썸네일 먼저 찍어야죠 좀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야, 뭐 먹어? 에? 야왜아우리 왜? <웃음> 아, 어떻게 먹으라고? <웃음> 우리 다간접 캐스 하는 거야. <웃음> 자 여러분 우럭을 먼저 손질할 건데 비늘을 쳐줘야 됩니다. 비늘을 까먹는 미쳐 거예요 조져 조져 조져 조져 조조조조조조 조져 져져져져 아니 완전 이네자 <재밌겠> <웃음> 여러분 <그러면 himselfến 웃음> 이제 비늘을 전부 다 쳐주고 워터야! <웃음> 그렇게 머리를 따주고 <웃음> 내장은 버려 버려 <웃음> 내장 딴 거를 씻어줄게 <웃음> 워터야 아니 지워내지 말라고 워터야 이거라고 <웃음> 워터야 <웃음> 자꾸 엉덩이 흔드는 거 봤어? 가만히 <웃음> 있어야지 맞지 <있지>? 말라고 <웃음> <웃음> 라삭 사무라이 <웃음> 라삭 <웃음> 꾸르동 <웃음> 너무 심해 <좋아?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심해 형인데? 워터야? 워터야? 원래 평상시에도 혼자 저렇게 하거든요 <웃음>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소리 소리 소리 고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당신의 실체를 알려야 될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우럭 손질이 완료되는데 까만 힘이 진짜 너무 잘 이거 빨간 거 있는데? 그거 먹는 거야 그냥 로얄젤리 이런 거 몰라? 먹어봐 로, 먹어봐 로얄젤리 로이... <웃음> <먹어봐, 웃음> 아, <으아> <웃음> 시비 개쎄 무서워 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로얄젤리 만들어졌고 배동지 깔고 던져버려 물기를 싹 빼줄게요 왜냐면 물기를 빼야 얘네가 튀길 때 기름이 안 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감싸 놓고 배터리 손질해요? 빨리 해 빨리 저 사람 오기 전에 어 알았어 나저 사람 좀 무서워 저 사람 통화하러 갔거든 지금? <웃음> 급파일 있다가 우 갔으면 좋겠어 <웃음> 자, 여러분, 이배도라치 이제 바로 손질해볼 건데, 배도라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산시행하시면은 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랑 좀 비싸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괴도라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못생겼는데, 맛은 끝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배도라치 낚시하시는 분들은 자주 나와요. 그죠? 너무 싫어. 자보예요 아, 자버로 치세 네, 예요자보 하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요거를 고급 횟감으로 해요. 회를 먹었을 때, 아셨죠? 기가 막혔어요, 이거. 그, 진짜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한번 추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잡으실때 조심하셔야 될 게, 지느러미 있죠?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손 이렇게 하면 요 이렇게 걸려요 조금만 세게 해주세요 아니.. 세게 독이 있지는 않지만 찔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손질해볼건데 라사 서브라이 내장 바로 라사 서브라이 라사 허르동 라사 서브라이 라사 하자 <웃음> <그래? 웃음> 이렇게 내장 나오는 거는 바로 워터에 <웃음> 조조조조조조조조조러면 이렇게 손질 다한 거는 포를 떠줘야 되는데 오늘 칼이 조금 다릅니다 조수 지우개 참마도 이게 굉장히 날카롭다고 해서 까만님이 혼자 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여기를 눌러서 네 <웃음> 나이 사람을 안 찍을래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배드라치포 뜨는 거 똑같습니다 뼈 위에를 삭야와 진짜요 방금 뭐존뭐 뭐. 조심해 조아날카었다고오 아, 아, 날카로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저한테 팔아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팔게요 얼마에요? 채널에 팔게요 그 가라 너. 좀... <웃음> 어기하기어라차어기하기어라차저 어기 어기 갈게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포다 떴는데 근데 여기 왜 그래요? 끝에가 왜 네모네요? 너가 해봐 이렇게 카메라 줘 카메라 줘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어나 잘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배돌아치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라삭 아직 아니잖아 물량 <웃음> 좀 주라고 보관님한테넌나좀 아, 맞아 나좀 대장을 <웃음> 라삭 아니 내거라고 워터야 <웃음> <보안터야? 웃음> 아 이거 내꺼네 한번 다시 할. 래 워터 고성방가 아니야 이거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포떠 볼게요 이거 굉장히 쉬운데 여기 등탄 다음에 살랑살랑 살랑 좀 하네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어이살 뭐야? 걸렸다 걸렸다 아니 뭐야? 잠깐만 근데... 내가 살랑 어 내가 이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서대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러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 바꿀게요 그냥 포네개를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튀겨서 약간 베또라치 치킨처럼 해가지고 우럭이랑 같이 튀겨버리고 순살 튀김 순살은뭐다 알잖아 사람들이 에 미안해 아참개빡쳐 참어 아너 참어 참 제일 무서워하는 형요자 그럼 지금 완전 건조된베또라치 우럭을 자요 튀김가루를 묻혀서 할 건데 우선 요 튀김가루를 여기다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여기다가 던져봐 야!! 청소부가 아니라 청소부에! 청소부에! 로키 안 때렸는데 <웃음> 까마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까마님 내거든요 상대를 <웃음> 하는 어려서 심미 캔의 <시미켄의> 조수가 되고요 <웃음> <아유> 도와줘 <도와야야야> 좋아요. <웃음> 아 무서운데 도와. 어 도와주지 마세요 <웃음> 여러분 물럭게 튀김가루를 아주 속까지 해야 튀겼을 때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빨간냐 이거 손질 누가 못했네 <웃음> 사용당하는 것 같네 후해조 하면은 눈 깜빡 두번 하세요. 으혜야 <웃음> 도도도도도도 여러분 이렇게 튀김가루다 버무렸으면 프라이팬. 레 파이. 아. 시조새 아니야 <웃음> 자 그리고 바로 오노노노노노노노 노렇게다 기름에 달궈지면 아주 제 소재에 터져버렸어 제주도 가져와서 구멍 치게 했는데도 지금 뭐야 한마 절지 마라 바로 이따 잘가요와개문있겠는데 뭐야 튀김을 튀다튀다튀튀다 야 일로와 <웃음> 치고야 야뭐 치고 아니 이야 튄다고 아니 아직 다안 넣었다고 야, 닫아 닫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들어가라 튀김옷 다 벗겨졌어 아니 빨리 닫아버려 하라고 알았어. 싫은데? 아 빨리 아, 한 번만 아,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닫아버려 열어버려자 여러분 배드라치는 지금 다된것 같아서 먼저 일로 빼줄게요 와대머맛있는데 이거? 우럭은 아직 좀 멀은 것 같나요 아니 이거는 한 1분 파줄게요 이거 아닌가요? 수빙수빙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톤업 열어버려 와하하 <웃음> 이야, 꼬리 부러지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제주도에서 구멍치기로 잡은 건데, 제주도 살면 굶어주진 않겠어요. 구멍치기만 할줄 알면, 이런 거 맨날 맨날 먹을 수 있다고. 까마님한테 연락하시면, 구멍치기 계속 다 데려가 주시거든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 없어요. 나이도 상관 없어요. 그죠? <웃음> 나도 이렇게 한 번씩 먹여야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기름 빠질 때까지 빼두고, 요걸로 이제 해도 나지 마라, 도리뱅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뱅뱅 같이 들어갈 야채를 주야 되는데, 자, 바로 양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무라요 와우, 봤어? 이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사무라의 짬이야. 어우, 잘하는데? <웃음> 기분이 왜 돌아보지? 어우, 잘 왕이 칼질은 못하네. 아, 해보세요. 깜짝 놀라지 마. 아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웃음> <웃음> 자 양파 여기다 담아버리고 끝날려라 마늘 아늘 어디 갔어? 여기는 나 다음에 이거 하지 마라 나 다음에 내 카메라맨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내거 10분의 1 크게 홍로추 3개 라삭 야호 라삭 야호 이거 제가 뛰는 <웃음> 것만 보고 남들이 뛰는 거본적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하네요 자 여러분 이게 세로 준비가 다 완료됐으면 바로 <웃음> 파이 파이 <웃음> 아니라고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라돌이 뱅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요 마라 샹궈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참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뜯어버려 식용유 대신 요 마라 샹궈를 여기 쫙부러줍니다와 냄새 리린다 이거.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웍웍 뭐, 웍. 뭐, 뭐, 뭐. 뭐, 잠깐만 또흩날려라 할라 그러지 너. 저거를 <웃음> 제정신. 까만이 펜션 <팬션> 나 죽어. 웍웍웍 웍. 하나 하세요. 싹간는웍웍웍 웍. 아니 어. 얘만 움직여. 웍웍 뭐, 웍. 뭐, 뭐. 아. <웃음> 자 이렇게 됐으면 요 배도라치들 있죠. 자 바로 입자. 어 지린다 지린다. 도도 도도도도도도 도. 자 이렇게 해서 우라 배도라치 튀김가 배도라치 마라돌이 뱅뱅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는 우와. 진짜 비주얼 봐봐. 와와 와. 와, 이거 보세요. 왜 손으로 만져 근데? 아이 아. <웃음> 아, 사람 만질 것 같아서. 아. <웃음> 아. <웃음> 자 여러분들 요 돌이 뱅뱅에서요거만딱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콩 날려라. 가스 오브시. 야! <웃음> 아 맛있다. 오, 가스 오브시 맛있다. 이렇게 <웃음> 맛있어. 자 가스 오브시 좀 뿌릴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튀김 튀김. 튀김 각자 하나씩 주고. 인도 스타일이야. 튀김 어외손이지. 쭈베와 뭐야? 진짜 이렇게 먹는 거지. 왜 그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이거 이거. 이거. 음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은혜 씨, 얘방 앞에다. <웃음>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야, 이거로 탕수육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식감이 느껴져. 갑수육처럼 제 육고기 식감이 조금 나고 담백한 맛이에요. 능성하다가 여러 것처럼 이름 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선호하지 않을 맛. 깔끔해, 어, 그냥. 찮네 하나 봤네. 야, 이 새끼야! Ok. 진짜 몇번안나 먹어야지! 그리고 리우스이새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야, 야. 야, 야. 다시 다시 어? 야이제끼야 아, 야이야야이 나도 모르게 내 모자가 있었는데 룩줄를 잡아봐야 <웃음> 야 우럭 먹어볼까요? 우럭? 어 기대되는데? 형 먼저 드셔보세요 손님 왔는데 형 응. 먼저 드셔보세요 그래? 들고 배워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탈곡이 많은데 바로 배워서 먹어볼게요 초베는 아, 아까 안 익은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웃음> <갈수는> 너무 많아 <웃음> 저희는 그냥 살려고 살짝 한번 뜯어먹어볼게요 야이름졌다 <웃음> 여러분 어. 기름좀 보세요 미쳤죠? 자바로초츄 와, 결맛있죠? 어, 뭐. 나 회로 먹는 거 보는데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되게 부드럽네, 근데. 우와. 뭐해? 변태랬게요. <웃음> 출발! 음. 음, 맛있죠? 근데 여기에 소금 간이나 뭐 간장 아, 있었으면 더맛있었어 그러니까 저희가 간을 안 했거든요. 음. 근데 간을 안 해도 과대에 약간 착졸한 맛이 나죠. 감칠하고. 아니 왜안 먹어요? 아, 맛이 없는 거예요. 보고 표정 그거 잘 <웃음> 기억하세요. 방송 <방금> 중이에요. <웃음> <각각도. 야, 웃음> 괜찮은 거 <것> 같아요. 개조금. <웃음> 세계 <세계에서> 속 <웃음> 맛있어 먹으려고 하는 <웃음> 거야. 오나오게 <웃음> 아, 오케이 오케 솔직히 베드라치 튀김이 훨씬 맛있네. 진짜 튀겨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베라치 진짜 맛있음 대로와 형님 우럭 아 제대로 한번 드셔보실라고 지금. 주르야왜안말리냐아 <웃음> 자세 봐봐. 에스라인이야? <웃음> 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아나손 이거 때문에 만질 어없단야 야. 아니 어느 것죠? 말드셔오세요 먹어보신다. 주멜.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병태 같다. <웃음> 근데 너무 맛있게 드니다 진짜로 <웃음> 오 나온다 맛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다야아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배에 씹다버리 우럭 한 마리 올리고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마라 요과 한번 먹어볼게요 야난 이게 진짜 너무 기대 돼가지고 와가처붓시 싸야지 잠깐만 우럭에 눈물아뭐 <웃음> 아, 뭐 있으면 야지아 <웃음> 뭐게? <웃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츄 <웃음> 와음 아까 그디게거그 식감에 마라랑 양파 이런 거 같이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고 가수소 부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온다 매운 게 온다 아 맵질이라 지안매운요 아, 하나도 안 매운데? 매우세요? 매우 까 물은 어디 있지? <웃음> <웃음> 사마님 형하지 <평화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헌터팡 채널 맞습니다 심2편 채널입니다 <웃음> 빠른 거요 초배르 취해야지 혼자 한거어떻해 아, 그래, 그래. 멈췄잖아 초배르 <웃음> 추레르 음, 아, 맛있다! 음. 근데 라라가좀 신기한 게 처음 먹었을 때 화한 게안 오다가 끝에 엄청 매워. 자, 여러분 지금 배도라치딱한 마리 남았거든요.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거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요거에. 이거 마라소스 복불복 해가지고 가위가위 진쌓고 있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청양고추 많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장기 터져 죽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나 편안해 아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대신 먹고 화장실 뭐 이런데 가기 없기 5분 동안? 어 5분 동안 5분 동안 5분 가기 없기 그럼 난 찢을게 아아 이 심리전 들어갔네 역시 연륜은 못 써있냐고 당장 무기지? 난찐난찐난 오빠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예 떨어졌어 에이에이에에에에에 어, 떨어뜨리면 안 되더라. 어. 자, 그럼 한번먹을게요두 배! 이거 또 떨어뜨렸어. 이거 또 떨어뜨렸어. 또, 도망가라. 또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도